사는 게 그런 거지 음대로 되진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여러분 힘내세요 너무나 당연한 팬분들은 제외하고 가로닫고 <웃음> 녹음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팬분들을 제외하고라면, 아무래도 가족들 생각이 좀 많이 나죠. 주변 분들 생각이 많이 나죠. 그리고, 어, 노래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음, 많은 분들이 듣고, 박수 쳐주길 바라는 건 가수라면 누구나 다 희망하는 일이죠 희망하는 일인데 저는 이 노래가 제가 긴 시간 음악을 하면서 오랫동안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노래할 때 임할 때 어, 팬분들과 가족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 노래 선곡부터 레코딩 하는데까지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은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팬들과 가상 영상 통화한다고 생각하고 팬들과 가상 영상 통화한다고 생각하고 반말로 대화해 주세요. 팬들한테 반말. 여기서 지금 지문을 주시는 거죠? 오케이 어, 아 누가 저걸 읽어줬으면 좋겠다 연기 한번 해봐요 나만 시키지 말고 자 한번 해보세요 스탠바이 자 진짜 볼거에요 발연기인지 아닌지 액션 오빠 뭐, 안녕하세요 저민트예요 <웃음> 잠깐만 잠깐 <웃음> 아, 잠깐 다시 다시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안녕. 아, 이걸 얘기해주는 게더 재밌겠다. <웃음> 더 갑자기 덥죠? <웃음> 자, 오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자, 오빠 보고. 어, 나도,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너무 오랜만이네. 오빠 찌, 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빠 오빠 그동안 오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나는 너무 잘 지냈는데 어, 어떻게 잘 지냈어? 안 아프지? 아픈 데는 없고 우리 아내 오빠 생각만 했어요 고마워 고맙고 어, 건강 잘 챙기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끝나면 꼭 좋은 무대에서 어, 오빠도 노래 불러줄 테니까 자주 함께하는 시간 만들자. 어. 그래. 수담수담 다음에 봐. 안녕. <웃음> 자... <웃음> <웃음> 야, 이게 어떤 분께서 이게 팬한테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령이와 오빠라고 부르는 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탑6 멤버들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와, 너무 고맙게도 응원을 많이 해줬고요. 또이 노래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그첫 방송 녹화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고 또 그리고 곡에 대한 해석도 너무 좋게 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응원해주는 힘이 정말 음,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하, 그 우리가 함께한 1년 반 동안 너무 탄탄한 어른들이 돼서 오히려 지금은 제가 음,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다. 살면서 사는 게 이런 거지 하고 제일 실감했을 때 이거는 한게 이런 거지 라고 실감했을 때몇 가지 힘들었을 때도 있고 좋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들었을 때는 제가 계속 도전하다가 실패했을 때 뭔가 계속 어떤 긍정의 힘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 그래 사는 게 이런 거지 라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고생 많이 한 우리 사무실 식구들이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이때는 그냥 어떤 기쁨에 그래, 사는 게 이런 거지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뺄게요 <웃음> 다, 다 빼겠습니다 사는 게 그런 거지는 한 단어로 하면 내 이야기다 사는 게 그런 거지는 한 단어로 하면 내 이야기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다 네. 하루를 48처럼 살고 있는 장민호님 요즘 새롭게 관심 가지고 있는 취미가 있나요? 어미스터트롯 끝나고 운동을 정말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막 저, 진짜 운동을 해서 땀을 막 뚝뚝 흘릴 정도의 어떤 그런 고강도의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어, 지금은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 골프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시 어떤 운동에 대한 그 매력이 저한테 좀온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음, 골프 프로그램 하면서 음, 굉장히 좀 몸도 더 튼튼해지고 또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호님이 네. 쓰시는 이만총총은 귀여운 의미인가요? 아니면 사전적인 의미인가요? 이 질문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질문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전적 의미의 좀 어떤 무거운, 어, 무겁다기보다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편지를 쓰고 마무리에 어, 총총 걸음으로 좀 저는 갈게요라는 어떤 그런 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늘 이렇게 눈웃음을 짓는데, 어, 편지 쓰고. 후다닥 총총구름으로 갑니다. 뭐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응? 네. 음? 시청자 수가 여러분 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와!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잘생긴 ASMR 듣는 기분이래요 나 예전에 ASMR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언제 한번 기회 되면 ASMR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 했고요 여기 이제 사실은 구성상으로는 지금 뭐 캡처 타임이래요 자 할게요 자 이번에는 캡처 타임을 해볼 텐데 제가 포즈를 한 3초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캡처를 하시고 뭐 카페나 아니면 뭐 인스타 이런 데 올려주시면 제가 생방송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3초? 자뭐 어, 뭐 하면 어떤, 거, 어떤 게 좋을까요? 난 진짜 이게 아안 맞아 이거 하라고 이거 아, 요새 뭐 이거 한데면 아니 뭐뭐 어떤 아 이, 이건가 이, 이건가 이게 어, 쑥스러울 때 이렇게 한대요 맞나 아닌가 아 저, 나보다도 몰라 쑥스러울 때 이렇게 쑥스러운 표정 오케이 하나 이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둘셋또또뭐 <웃음> 이거, 이거 이거 귀여운 거 해달라고 <웃음> 하나 둘, 하둘셋 좋습니다 자 하트 500만 돌파 축하도 함께 하트 500만 돌파 축하 <웃음> 자, 하트 500만 돌파 축하 됐습니다 하,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하나, 3초 여러분 3초.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하... 네. 음, 우리가 지금 우리 8시부터 했죠. 8시부터. 대개 지금부터 제가 내일 찍 끊는다고 했죠. 자. 음, 댓글을 좀 읽어 드릴게요. 댓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웃겨 어느 부분 아 이거 이거 때문에 가마디 있어도 귀여워요. 얼굴이 너무 마르셨네요. 그리고 권민송님께서 비장하다라고 한 거. 인지모르겠자 그리고 박양숙님께서 민호님 때문에 라이브 오늘 처음 해봐요. 직접 민호님 보면서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신기합니다. 셨고요네 깍쟁이님께서 파트너랑 통화 연결해 주세요. 동원이 지금 아마 전화 받지 못할 거예요. 동원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레슨을 지금 받는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네. 행복하게 해주시는 민호님, 깍공, 아, 짝꿍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웃음> 아, 민호님만 보면 그냥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정말 대박나세요. 트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거를 다시 보기 할수 있어요? 다시 보기하면 이 댓글들을 다볼수 있나요? 그거는 확인을 못해요? 볼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댓글들은 제가 다시 보기 하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어휴. 지금 저, 조영수 형이 메시지가 왔는데, 노래 분위기 너무 좋다 그래서, 어떤 그, 뱃소리 차트인가봐요. 차트인가봐요. 차트에 지금 현재 1등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진을 <웃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멤버들하고 통화할 때 노래 얘기한 적 있냐고요? 어 그럼요 노래 얘기한 적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탄탄하게 성장한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드린 이유가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제가 미스터 트로 끝나고는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역 생활을 좀 오래 하다 왔기 때문에 저를 왜안 어려워 했겠어요? 저를 굉장히 어렵고 큰 형이고 대선배 같은 느낌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래서 그때는 동생들이 저한테, 막, 장난은 쳐도, 장난은 쳐도, 심도 깊은 얘기를, 왜냐면, 아, 저 형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동생들이 그냥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주는 게 너무 알차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그리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주는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더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더큰 힘이 되고 노래도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막1 0 살씩 많은 선배님들이 신곡을 냈다면 그 선배들한테 야, 노래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 이건 여기가 별로 이렇지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사누구나다 축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동생들은 너무 정확하게 모니터를 다 하고 뭐 이거 이래서 좋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 하나하나가 굉장히 알차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동원이 전화 왔는데 전화 와서 노래를 막 부르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아 너무 참 대견하고 건강하고 탄탄하게 잘 성장한 것 같아서 네. 형으로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네네네. 댓글 좀좀 좀 읽어드릴게요. 와 이걸 보셨어요. 민우님 손, 손등 상처 왜? 이렇게. 뭐 근데 이거 살짝 이렇게 이거를 보셨구나. 사실 여기 밴드를 붙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밴드를 줬는데 무슨 밴드를 줬 키티밴드를 줘가지고. 이거를 오늘 방송에서 붙일 수가 없어서. 아, 짱구밴드, 짱구밴드. 짱구밴드, 짱구밴드를 주셔가지고. 짱구밴드, 뭐, 그래서 그 캐릭터가 너무 튀어가지고 제가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살짝, 예, 음, 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체를 소중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 댓글에 조영수님 강은경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네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요 좋은 노래 어 정성껏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네그 <웃음> 민호님은 드라마 OST 계획 있으신가요? 음 계획이라기보다 저에게 맞는 저에게 맞는 어떤 상황과 저에게 맞는 노래가 있으면. 하고자 하는 어, 마음은 있죠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음좀늘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어,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짱구밴드 짱구밴드이고 싶대요 <웃음> 댓글이 진짜 귀엽죠 아, 뽀로로밴드 사드릴게요 라고 하시고 아, 내 스타 내별 반짝반짝 빛나는 미소 취향 저격 사랑합니다 민호 아 고맙습니다 다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민호님 보이스랑 잘 어울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사는 게 그런 거지라는 말씀들 굉장히 또 이제 신곡 기념 브이 라이브다 보니까 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 진짜 너무 많이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리고, 아 참, 저의 마음 같아서는 매일 이렇게 뭐일 끝나거나 아니면 아침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인사도 하고 싶고 한데, 어 언젠가 분명히 그런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꼭 믿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참, 아,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음, 이럴 때일수록 조금 우리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서, 어, 극복을 잘 현명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전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음, 어, 발매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음, 저 장민호라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우리 편 여러분들 아, 늘 기다리기만 했던 것 같은데 좀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가까이 뵐수 있는 시기가 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노래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또다시 늘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좋은 날올 거라고 속히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음,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 노래 그리고 우리 탑6 동생들 노래 많이 들으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음. 그럼 지금까지 장민호의 브이라이브의. <웃음> 아, 브이라이브가 이런 거지가 오늘 주제였어요. 아, 네. 그럼 지금까지 장민호의 브이라이브가 그런 거지. 시간이었습니다 어 1시간을 당초 원래 예상했는데 42분 만에 끝났어요 뭐 네? 이게 뭐, 뭐 계속하라고 뭐 할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뭐 하는게 좋을까요 뭐, 뭘 할까요 네뭐 근데 딱 한시 이게 너무 너무 생방 아닌가요 지금 <웃음> 어? 너무 생방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받았던 질문 말고 제가 이게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금방 올라가니까 보셔 가지고 댓글을 좀 아니, 질문을 몇개 띄워 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음좀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는 뭐 하셨나요? 저는 오늘 어제 녹화가 녹화 끝나고 집에서 좀푹 잤어요. 푹 잤는데 어, 일어났더니 오늘의 TMI 오케이. 알겠습니다. TMI 옛날에 무슨 뜻인지 몰랐다며요 저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의 약자죠. 그죠? 자, 오늘의 TMI.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좀 뜨거운 물에 <웃음> 뜨거운 물에 그 사회 소금을 넣고, <웃음> 파란색의 사회 소금을 넣고, 뜨거운 물에 한 30분 정도 좀 온욕을 했습니다. 온욕을 하고 나와서 TV를 보고, 그리고 어 제가 최근에 친구들에게 알려준... <웃음> 카트라이더 게임을 <웃음> 제 친구 둘두 명인데 <웃음> 그 친구들과 그 친구들은 너무 늦게 들어와서그친구들 <웃음> 함께 카트라이더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샵에 가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차에 탔더니 매니저 동생이 맛있는 커피를 하나 갖다 놔서 그 커피를 먹으며 음원이 나올 시간을 기다리며 샵에 도착해서 아, 스탠 여러분들이 꾸며주시고 딱 봤더니 6시였습니다. 그래서 6시 되자마자 제 아이디로 <웃음> 노래를 한번 듣고 <웃음> 뮤직비디오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브이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 너무 길다. 이게 이게 맞죠? 이게 TMI 맞죠? 카트라이더 잘 하시나요? 게임 잘 못하는데요 그냥 딱 저, 저한테 맞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막 어렵게 막 이런 뭐, 뭐 전략 게임 이런 걸 못해요 아예 못해서 그냥 좀 평평한 게임을 좋아해요 평면 게임 그냥 이런 걸 좋아해서 근데 어, 그것도 카트라이더도 나름 굉장한 스킬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었습니다. 오늘의 일기 끝 네, 질문이 좀 올라왔나요? 질문이 올라왔으면 아 식사 식사 식사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좀 오늘 공복을 좀 유지하려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을 가끔 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 우리 동생들이 제가 좋아하는 스쿨푸드에서 스팸 계란말이 김밥과 매운 까르보나라 파스타 떡볶이를 먹고 웰치스를 반 마시고 여기 딱 들어왔죠 옆모습 자랑 좀 해주세요 옆모습 아, 근데 많이들 보셨잖아요 옆모습 짠 이렇습니다 네 자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복파, 딱복파 이게 뭐예요? 물복파, 딱복파가 뭐예요? 물... 물복파, 딱복파가 뭐지? 아, 아 너무했다 아 물렁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저는 좀 중간 복숭아 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혹시? 좀 딱딱한 거에서 좀 이렇게 당도가 더 생기면서 살짝 물렁한 너무 물렁해서 막 이렇게 물자마자 집이막 떨어진 거 말고 그 중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아 이거 저안 좋아해요. 아 이거 뭔지는 알려줘야 되겠구나. <웃음> 죄송합니다. 민트 초코 안 좋아해요. 민트만 좋아합니다. 민트만. 그리고 아까 물냉비냉이 있었죠. 아, 제가 여러분들께 좀이 냉면을 좀 추천해 드릴 때가 몇 군데 있어요. 저는 학교 냉면 좋아요. 해 학교 분식점 냉면. 아, 너무 극과 극입니다. 평양 냉면, 분식점 냉면. 딱두 개를 좋아해요. 평양 냉면은 아시다시피 정말 담백합니다. 평양 냉면을 먹을 때는 식초, 겨자 한 방울도 안 넣어서 먹어요. 그냥 그 온전히 그것만 먹고 싶어서 하고. 자, 그리고 반대되는 냉면은 정말 이 학교 앞에서 파는, 우리 학교 냉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시적 냉면을 좋아하는데, 극강의 부시적 냉면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는 동화 냉면이에요, 동화 냉면. 여러분들, 동화 냉면 가보면, 거기는 이제 만두, 그러니까 만두와 냉면을 같이 시켜서 너무 맛있고, 또 하나는 육상냉면 육상, 냉면입니다. 육사, 육, 아세요, 육상냉면? 아, 너무 맛있지 않아요, 육상냉면? 천재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두 개가. <웃음> 서울 사시는 분들은 동안 냉면 한번 가 먹을 거 얘기할 때 제일 신나. 저희가 왜 그러냐면 진짜 끊임없는 다이어트를 <웃음> 다이어트와의 우리는 그 사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고플 때막 생각났던 그런 생각들이 막 있어요. 그 동안 냉면은 가면 그 우리가 왜 육수 그 처음에 그 뜨거운 물에 따라먹는, 그, 뭐, 그게 뭐, 그게 MSG든 뭐든 상관없어. 그게 들어가면 살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당 떨어졌을 때 먹으면 정말 맛있죠. 네 먹방도 보세요. 어, 저 먹방 보는데 어떤 먹방을 뭐냐면 음식을, 음식을 맛있게 먹는 먹방을 봐요. 그러니까 소량이라도 음식을 맛있게 먹는 먹방 그러니까 요리해서 맛있게 먹는 먹방을 좀 보는 편이에요 심지어 제가 배고플 때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네 하트 지금 이 순간 하트 700만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고맙습니다 질문을 빨리빨리 올려주셔야 저희가 남은 시간 조금 이제 더 하고 여러분들께 할텐데요 아 여기 어떤 분께서 신궁 얘기할 때보다 좀더 행복해 보이는데 기분 탓이겠죠? 아니요? 확실합니다 아 이거 그때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다섯 살 동원이 열 다섯 명 다섯 살 동원이 열 다섯 명대열 다섯 살 동원이 다섯 명 저는 지금 동원이가 뭐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동원이 여러분 동원이가요 아 동원이가 정말 아,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작년에 살짝 14살 때죠 14살 때 사춘기가 살짝 왔었어요 살짝 왔었다가 너무 짧게 정말 한 2, 3일 진짜 우리가 느끼기에 2, 3일 만에 사춘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서 여러분 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뭐 우리 형들이랑 삼촌들이 있으니까 네,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음... <웃음> 골프 많이 드셨던데 연습 얼마나 하세요? 이 병입니다 병, 그게 병이에요. 그게 뭔가 하나를 하면 조금 깊게 빠져요. 뿌리를 좀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 연습장에 갈 만큼 시간이 그...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뭐 대기실이나 이런데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우리 그 지금 함께하는 감독님 중에 김미연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알려주신 혼자 할때 하는 연습 방법을 알려주셔서 혼자 있을 때그빈 공간에서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늘진 않고요. 그냥 좀 건강하게, 건강하게 좋은 취미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브이라이브가 음, 그런거지 오늘은 저의 1년 2개월 만에 나온 신곡 사는게 그런거지 기념하면서 여러분들께 브이라이브로 1시간 동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정말 가장 중요한건 가장 중요한건 건강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마음으로 저한테 응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첫번째로 무조건 건강하시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음, 기도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마음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음, 방송에서 저를 보실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행사장이나 아니면 뭐 공연할 수 있는 데서 저를 보면 우리 서로, 서로 좋은 에너지로 응원하고, 응원하고, 저는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 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저한테 무대 밑에서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음,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들께 또 보답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사는 게 그런 거지 음대로 되진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웃음> 여러분 힘내세요